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사건에 대해서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인을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조사한 내용도 보고받으라고 지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도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를 총괄하도록 하여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한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보고를 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채널A와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 대검이 채널A 기자 쪽에 진정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의 경우 피의자 쪽이 요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전문 수사 자문단은 100명이 넘는 위원 중에 임의로 뽑혀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그 구성에 검찰의 의중이 작용하기 쉽다는 점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달라야 통상 소집되는데 아직 수사팀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소집되었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대검과 수사단이 대립했을 때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 대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를 의혹의 근거로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받아온 비판 중에 큰 부분이 자기 식구 감싸기였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 역시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달라졌다, 아니 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두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두 사건의 진행을 지켜볼 것입니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